7700불이 결국에는 이 채널 상단부 저항받고 떨어지는 관점에 어, 거기 저항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타겟을 저는 7400, 7200요 수준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랐다가, 그쵸? 지금 조금 더 올랐다가 어, 하방으로 갈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7500불 요 자리도 한번 타겟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움직임 상당히 뭐 계속 고점 유지하면서 지금 대부분 시장에서는 심리가, 와, 매수 장난 아니다. 매수세가 장난 아니구나. 어, 이렇게 좀볼 거예요. 근데, 어, 지표를 보면은 매수세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게, 어, 팩트죠. 그 시장 강세 중에 그 사이에 괴리 상태를 파악해서 이 가격 변동을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이버전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어,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하락.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지표가 올라가면서 이거를 받아먹어. 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선이. 네. 저점끼리 이었을 때, 저점끼리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애들이 만나. 음. 그러니까 이걸 이 현상을 컨버전스라고 하잖아요. 컨버전스, 통합된다고. 요 선끼리 만나면서 결국에는 시장심리가 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수가 점점 붙는 거야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면 이 비정상적인 현상은 언제든 해소가 되고 그거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승 다이버전스고요 어, 하락 다이버전스는 반대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음, 매수가 점점 매수 시장 강세가 점점 떨어져 그래서 이거는 고점을 이었을 때 고점을 이었을 때이 사이가 벌어진다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져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의 참여자들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그 매수 강세가 점점 떨어져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해소가 되고 그거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는 저점끼리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는 방식 그쵸?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고점끼리 이었을 때 점점 벌어지는 상황. 요거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히든이 보이죠. 히든. 일반적인 다이버전스랑 좀 반대로 보일 반대로 갈 때를 이제 히든이라고 합니다. 히든. 우리 아까 봤을 때그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표가 올라갈 때였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갑니다. 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은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 이런 식으로. 뭐 어,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고점끼리 이으면은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했는데. 어. 근데 이거는 약간 기간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어, 기간의 차이가 약간 있고. 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점끼리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무조건 저점끼리. 그래서 저점끼리 이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아 하락다이버전스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봤는데 벌어지고 있어 근데 저점길이가 벌어지고 있어 어. 그러면은 이때는 상승다이버전스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 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히든 상승 히든, <웃음> 히든 상승 그쵸? 어. 그리고 그 어, 하락다이버전스 히든 하락다이버전스 어.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는데 고점길이였을때고점 길이 고점 길이 또 이어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아까 봤을 때 어, 상승 다이버전스처럼 보이더니 여기에서는 고점으로 보니까 어, 히든이 보여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일반 다이버전스 어, 상승 다이버전스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 이때는 어, 떨어지는 관점. 근데 어, 뭐 히든이랑 일반이랑 같이 보일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뭐 히든이 우선한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히드는, 어, 히드는 추세가 약간 지속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좀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약간 지속되는 거. 어, 추세가 약간 지속될 때. 히드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갈때 한번, 어,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끼리 이었을 때한방더 남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어, 일반, 일반, 일반 그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세가 꺾이는, 전환되는, 어, 고란런 시점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저 히든 다이버전스랑 일반 다이버전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어, 고점끼리 이었을 때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고. 일반 하락.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그쵸?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동시에 히든, 히든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히든 상승.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이 곧곧그 저점 한번 이렇게 지표에서 이렇게 찍고 살짝 올려면은 여기에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히든 상승다이버전스가 발현이되고 결국에는 어, 일반 하락다이버전스로 전환돼서 추세가 꺾이는 어, 이러한 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